서들안녕 치니까 짱 캠핑의 짬빈입니다 오늘은 요즘에 좀 핫한 그런 캠핑장에 왔습니다. 경기도 양주에 위치한 천보 웰리스 캠핑장이라고 하는데요. 양주가 사실 집에서 가까운 편이라서 한번 꼭 와봐야지 했는데 와 보니까 알겠어요. 왜냐면 너무 이 숲에 둘러싸인 이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 그렇죠.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 유튜버님들이 홍보를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평일에 그 주말에는 예약이 너무 힘들어요. 평일이 있고 평일 날 이렇게 그냥 급작스럽게 한번 와 봤구요 왜 힘든지 제가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왜냐하면 이런 숲속에서 캠핑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너무 좋구요 그리고 사이트가 굉장히 큽니다 이런 긴 사이트, 이런 걸 보이고 고요양 옆에 치고, 뭐, 가운데에 모이셔도 되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조합을 할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많아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런 계단식으로 해서 쭉쭉쭉쭉 있고요. 이런 데도 단독으로 또 이렇게 사용이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양주가 저랑 라미님 이제 결혼하고 첫, 그 신혼생활을 하던데요 그래서 저희 1호가 태어난 곳이 양주고 2호가 생긴 곳이 양주입니다 <웃음> 근데 어, 여기 오다 보니까 저희가 살았던 그 곳이랑 뭐 5분밖에 차이 안나는 곳이더라고요이 그 앞길을 왔다갔다 했던 그 옛날에 그런 기억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이런 좋은 캠핑장이 있는지 몰랐네요 자 일단 지금 어 피칭을 하고 점심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칭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새로운 그 텐트를 가져왔는데요 일단 피칭부터 하고 그러고 점심을 먹,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새 텐트는 무엇인지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근데 아직 피칭 영상을 한 번도 못봐 가지고 쳐보겠습니다 <목소리> 파이어 쉘터의 이 문은 라운지 쉘터의 유문이랑 크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파이어 쉘터 3 시즌 3를 샀을 때 우레탄창을 새로 받았어요 같이 근데 이것도 산 지가 좀 돼가지고 봄에 사고 지금 처음 개시를 하는 거라서 우레탄창이 사라졌어요 어디 갔는지 보이질 않아 그래가지고 일단 지난주에 사용을 했던 라운지 쉘터의 이 우레탄창을 하고 지금 이 백화현상이 난 거를 오늘 한번 지워보려고 한 가지 방법을 가져왔거든요 혹시 이거를 한번 지워보고 되면은 여러분들께서 공유를 드리고 안 지워져도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もう一度次行く人いな<笑> 라운지 쉘터도 그렇고 이번에 새로 나온 시리즈가 이런 식으로 플라이를 클립같이 이렇게 꼽은 다음에 넘길 수 있게 했어요. 예전에는 벨크로 그 찍찍이를 그냥 이렇게 붙인 다음에 이렇게 올렸었거든요. 근데 사방에다가 지금 이런 클립 이런 거를 넣어놔서 체결을 한 다음에 조금 더 쉽게 넘길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혼자 플라이를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홍군님이랑 같이 캠핑을 하고 나서 어 솔캠용으로 테이블 하나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하나 샀습니다 예. 세팅은 거의 다 했고 밥부터 먹으면서 끓이면서 세팅한 거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의료용 소독용 알코올이에요. 약국에서 이게 1500원 주고 샀거든요. 그러니까 신나나 이런 거는 지금 냄새가 너무 심하다 그래가지고 이걸로 그 지우면 효과가 좀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한번 되기를 바라면서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전의 상황이 어떠냐면 잘 보이시나 모르겠지만 좀 이렇게 백화현상이 좀 있어요. 지워지지가 않고요. 이게 찌그러져서 그림자가 아니라 하얗게, 지금 보입니다. 하얗게. 안에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이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하얗죠. 지금 하얀 분위기 이런 게 있는지 나중에 제가 한번 닦아보고 이게 없어지는지 안 없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완벽하게 닦이지가 않아 그래 가지고 아직도 이렇게 하얀 부분이 좀 남긴 하거든요 어... 이거를 몇번더 닦아야 되는지 아니면 신나로해서 완벽하게 닦아야 되는지는 나중에 내일 한번 밝을 때 한번 볼게요 지금은 약간 어두워지면서 그림자가 져 가지고 선명하게 잘안 보이거든요 내일 한번 보겠습니다 아 배고파 밥 먹을게요 아 배고파 오늘은 냉동 삼겹살 냉삼 준비해서 냉삼 아. 아이고 이거 노동했네 힘드네 힘들어 아 지금 의도치 않게 지금 부시크래프트를 지금 거의 한 시간째 어우 그게 안 붙어요 나무가 물을 너무 많이 먹었어 이거 지금 살리지 못하면은 이제 오늘 밤에 불명을할 수가 없어서 지금 이거부터 살려야 됩니다 지금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불멍을 해야 되는데 오늘 그렇죠. 막걸리부터 한잔하십시 아. 가자 가자 짱이비 이랑 배추랑 파랑. 음, 음. 제가 올 가을 겨울로 해서 솔캠을 가려고 샀던 이 텐트를 여태까지 사실 여름이 지나고 하면서 제가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파이어 쉘터는 제가 오늘 쳐보고 이 공간감이나 텐트의 이런 상태를 보니까. 겨울도 날로 놓고 솔캠용으로 쓰기 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와 제가 진짜 에르젠을 안 사야 되겠어요 에르젠 쓰면 뭐다 에르젠 써야 될것 같아 제가 홍보해 드린다고 뭐안살 사람이 에르젠을 사거나 또 에르젠 살 사람이 또안 사거나 뭐 이러지는 않을 것 같고 제가 이렇게 피칭을 해 봤을 때는 텐트는 이제 솔캠용으로 굉장히 좋다 그러니까 에르젠은 무조건 가성비가 너무 좋으니까 제가 그냥 계속 사는 것 같아요. 예. 어떤 분이 제가 어디, 어느 디어 텐트에 정착했느냐라고 물어보셔가지고 에르젠에 정착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제가 에르젠에는 현재까지는 계속 정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고가의 텐트로 갈 수도 있겠죠. 짱캠핑에 이름에 걸맞지 않는 그런 아이템을 쓰, 쓰지 말아라 뭐 이런 말씀도 하시지만 짱캠핑 여러 가지 의미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짠한 것만을 추구하는 그런 짠캠핑은 아니겠습니다. 물론 짠한 것도 제가 뭐 보셨잖아요. 다이소 캠핑 이런 거 하는 거. 그러니까 짠한 것도 당연히 그 중에 하나 포함이 되어 있고 사람 자체가 좀 짠합니다. 네. 예. 이거 근데 이다 컨셉이에요. 굉장히 완전, 럭, 완전 럭셔리에요, 원래는. 완전 굉장히 럭셔리 합니다. 자, 또 한잔 하셔야죠. 이거 안주 한잔 먹고. 아, 뜨거 음. 음. 짠짠 양념비. 아우! 한명 금방 먹겠네 벌써 절반 먹었네이 냉삼은 확실히 조금 바싹하게 태워 가지고 꼬들꼬들한 그맛좀탄거 같은 그 맛이 맛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오늘은 파랑 배추까지 같이 구워서 먹으니까 더 맛있네 타사비를 진짜 좋아하는데 이자카야 말고 탁구와사비를 먹어보는거는 사실 처음인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맛있나 안맛있나 약간 냄새는 나는데 맛은 맛은 냈네 약간 냄새는 나네요 막을 두병째 갑니다 아우 손가락 아파 자자짱기비 빨리빨리 세팅 이제 한번 보여드리고, 아, 어, 그리고 저를 이제 철수를 하려고 합니다. 날로 없이 오늘 이제 잠을 잤거든요. 근데 잘수 있느냐? 아, 사실 진짜 많이 깼어요. 추워가지고. 진짜 춥긴 추워요. 제 전기장판은 깔아놓기는 했는데, 많이 추워가지고, 한 다섯 번 이상 아, 추워서 깬것 같아요. 그리고 저의 손과 발은 사실 굉장히 지금 차가운 상태입니다. 예. 네. 어제 장작을 남겨놓고 조금 장작을 더 했었어야 되네. 아침 장작, 아침 불멍을. 자, 여러분 제가 안에 들어가서 세팅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앞으로 지금 가을 겨울 캠핑의 세팅은 이런 식으로 솔캠을 진행할 예정이고 솔캠 말고 어, 커플캠도 지금 이렇게 세팅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세팅 한번 보여드릴게요. 앞쪽에다가 지금 조리하고 그리고 불멍 이렇게 할수 있는 이 세팅을 앞쪽에다가 좀 세팅을 이렇게 할 거고요. 그리고 텐트는 에르젠의 파이어 쉘터예요. 파이어 쉘터 어, 이 안에서도 사실 불멍이 가능한 그런 쉘터고 어, 뒤에 우레탄 창이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이 우레탄 창은 라운지 쉘터랑 호환이 돼요. 이 크기가 똑같아요. 유문 크기가 그래서 사실 파이어 쉘터에 우레탄 창이 지금 어디 가는지 몰라가지고 라운지 쉘터 우레탄 창을 가지고 나왔어요. 네, 근데 확실히 또딱 맞고요. 라운지 쉘터랑도 도킹이 됩니다. 예, 네, 도킹이 라운지 쉘터랑도 도킹이 되고. 천장이 열립니다 천장이 열리고 플라이 저는 이제 오늘 천장 안열 거라서 플라이를 이렇게 쳐 놨구요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그냥 단촐하게 했어요 오늘은 솔캠 이라서 사실 그래서 어 야침을 여기다 두고 만약에 야침을두개 가져왔으면 뭐기억자로 놓든 뭐 그래도 충분히 공간이 나오구요 어뭐 폴딩박스 이렇게 놨고 먹을 거 이렇게 나왔고 예, 뭐 그냥 런그 이렇게 단촐하게 그리고 제가 오늘은 난로 없이 잠을 잤지만 난로를 가져오면 이 가운데 난로 하나 놓으면 어, 딱 좋겠죠 예, 그렇게 세팅을 하면 되고 이 천장을 보시면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네개가돼 있죠 여기를 다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열면 은 지금 플라이가 쳐져서 그런데 이렇게 다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 열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넣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 프레임만 남겠죠. 예. 폴대 있는 프레임만. 네. 예. 그런 식으로 하고 불멍을 여기서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이번에 새로 나온 게 이제 홀잭. 새로 나온 건지 홀잭이 작업이 다 되어 있어요. 이렇게 방연포가 이게 지금 다 되어 있고, 이거를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하는 건가 봐요. 저는 아직 뭐안 해봤는데 네, 여기다가 홀잭을 작업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화목난로는 안 써봤지만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밑에서 빼는 게또 쉽지는 않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냥 들어보니까 네, 그냥 그렇다고 저는 이제 잘 몰라요. 사실 화목난로 안 써봐가지고 자 그리고 옆에는 이런 식으로 네, 메쉬만 이렇게 열 수도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냥 다, 다열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바깥에요. 뀌 그래서, 원하시는 대로 그냥 메쉬만 열어서 공간감을, 양쪽 다 마찬가지고요. 메쉬만 열어서 공간감을 이렇게 느끼시려면 메쉬만 열고, 아니면은 아예 다 열어서 완전 그냥 나는 이 쉘터 저 뭐야 타프 같이 쓰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그냥 네, 그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한 그런 텐트입니다. 바닥은 별로 안 추웠어요. 근데 이제 위에가 추워서 공기가 너무 차갑고 그래서 그렇지. 지금 여기는 되게 따뜻해요. 어, 전기장판에다가 극세사 담요 그리고 침낭 삼계절 침낭이거든요. 이 삼계절 침낭 그리고 또 담요 덮고 그러고 잤습니다. 예. 어, 세팅 뭐 단촐합니다. 예. 일단 이제 철수 준비를 하고 철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철수 만나러 갑시다 철수야 지금 철수 이제 다 깔끔하게 이제 끝냈습니다. 야 여기 첨부 웰리스 캠핑장 정말 숲 속에서 캠핑하는 것 같고 너무 좋네요. 진짜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오고 싶을 정도로 정말 너무 좋은 것 같고 예약하기가 정말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이 좋은 만큼요 가을 겨울 솔로 캠핑 세팅도 보시고 1박2일 캠핑 같이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캠핑은 어떻게 짠하게 짬바.